저를 네, 요청하셔서 자리를 맡아뵙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드릴 것 같습니다. 기본계 수립이 막바지다는 게 있어서 굉장히 바쁜 시간이 있을 텐데 국토부에서 깊은 자리만 주시고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만 5천 명 시민의 대표인 시장으로서 GTX 사업이 에, 성공과 또위향력정체가기본계획에 어, 뭐 반드시 반영될 수 어, 있기를 에, 강력하게 유루어져 오는 말입니다 이미 그 여러 차례 부터에 전달받고 <웃음> 또 사전조사를 통해서 어, 그 타당성에 대한 근무 자료도 만들어있어서 교통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교터를 뭐, 그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더욱 시민들이 느끼고 체감하고 더 시민들의 생각이 전달되면서 더불그한 생각이 네,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거라고 하는 생각합니다 <목소리>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은 음, 의학력을 절주시는 것만 처음의 기획단계와 지금의 입장에는 굉장이 많은 변화가 있다고 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올해 시작되는 지 개발 사업 또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 계획하고 있는 사업 이것을로 보면 2023년 정도으로 해서 2만 원을 넘는 주택 신청이 됩니다. 또 제가 3월 달에 주공간의한테양대권받 중심으로 해서 주평지구 지원시설을 보세요. 워 지구에 대한 지원시설까지 또 음, ICD에 대한 통합 계획 거기에 또 변화되는, 어, 사항들. 특히, 레조레파크가, 아, 날로, 건강객이 늘어나고 있는지. 이런 전체를 놓고 왔을 때, 경상한 변화가, 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음, 의학력, GTX 정산는꼭 필요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또, 음, 자체, 탐사 조사를 통해서, 의학력 정산는 뭐, 시설비가 최소로 드는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또, 공익성이나 경제성이나 기술적 적정성 면에서도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하는 것이, 원 먼저 우리가 한번알아같습니다 11개 지자체에서, 어 정차를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음 의학력, 유일하게, 그 지자체, 지자체까지 갈등이 없는 것이에요. 한번 군포, 분포, 인근의 군포시장을 만나서 함께 사업 혁명하겠다라는 약속도가 되었습니다. 아마 상생혁력의 가장 모델이 되는지 우리 이야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GTX 사업의 목표, 목적은 아마 서민, 주거 복지, 구현에큰 목적이 있을 거라고 하십니다. 그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 우리 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큰 단지로 이루어진 주택이 아니라 서민 주보로 보여진 것이 바로 의학 형주실이 의학이라고 생는합깔니다 국토부에서 비하게 실행하고 있는 LH 사업들을 놓고 보면 아마 지자체를 조사 해보면 의학력만큼 많은 곳이 몇 군데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지금 현재 추진되는 것만 해도 고천 행복타운, 올해 시작되는 초평 원암지역, 내년에 시작할 청계이지구, 기 설치된 청계마을 숲속마을 이렇게 보면 네. 여섯 네. 개 문제를 네. 총평. 네. 이게 l h 에서전인주고간지를 만들었어요. 임대가 네. 거의 7 0씩 네. 돼요 이러한 저인 주거 복지를 갖다가 대중교통에 구현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지티스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 가장 적합한 도시가 저는 의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면 큰 박수 니다 <웃음>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관계자분들께서 정말 의향이 필요한 걸 거라고 기본 계획이 당허적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꼭 가지실 거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찌로 이 토론회가 그냥 형식으로 해야되는 그런 애가 아니라 아,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들이 정말 음. 에, GTX 사업 목적에 맞는 음, 서울민들의 주거 복지 구현을 실현하는데 꼭 알맞은 의학력 정체가 실현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함께 축복하고요 구호 한 번만에 치 내려가겠습니다. GTX 의학력 정찰을 강화하라! 말씀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이소영입니다. 오늘 이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김상돈의학 시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유학 시민 여러분, 국토부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많은 시민분들이 모이신 것은 GTX에 대한 우리 의원 시민들의 열원과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을 오늘 공청에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시민과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그러니까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뿐만 아니라 GTXC 노선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찬순 의왕 시장님께서 자세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의왕시는 향후 의왕역 주변으로 장안 월한, 초평지구와 같은 대규모 택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 예정되어 있는 각종 주택개발 사업으로 유동인구 증가와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부터 주치 t s 를 포함한 관역대중교통망 확충이 어느 지역보다도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왕시가 국토부에 제안하고 제시한 바와 같이 의왕역의 기존 선로를 활용해서 이 지역의 광역교통수단이 확충될 수 있다면 이것은 의왕시의 교통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재정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기본계획 확정 전까지 그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귀를 열고 진지하게 정토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9일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GTX 의왕역 정차에 대한 서명부가 국토부에 전달되었습니다. 또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도 국토부에 제출되어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의왕시 의회에서 GTX 신호선의 의왕역 정차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만큼 좋은 의견들 많이 대주, 대신 해주시고 또 국토부에서는 시민들께서 제시한 고귀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꼭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국회에서 우리 의왕시의 광역교통대책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본척에 참석해주신 국토교통부 그리고 의왕시 의견 진술과 패널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의왕시의 민 영원을 담아서 국토부의 진지한 검토와 또 GTXC의 의왕역 정착 추진에 대한 어떤 의지를 확인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왕시의 의회 윤비명 의장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의왕시의 의장 윤비명 드리겠습니다. 3번 어, 벌위에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신의 여름과 멀리 세종실에서 신노선의공항역정찰을 위해 공청회를 참석해 주신 주제자 및관계자구과 공청회를 위해 계셔 주신 시간, 공항시간과직원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공항시는 현재 전국 유일 철도 특보로 지정되어 있는 기초, 자치 단체로 한국교통대학교 철도기술연구원 초래 인재개발원 철도박물관 등 보유하고 있으며 무항역은 부지시에 있는 유일한 역입니다무항역 중심으로 동쪽에는 무항시 부엇동 서쪽에는 군포시 부엇동 남쪽으로는 수원시 이뽑동과 강수동이 인작하여 있고 1905년 정보선 역사가 건설된 이래로 인구 주민들이 사용하는 위로성으로서 무항시는 물론 인구 군포시 수원시 주민들께서도 교통의 수익을 갖고 있는 우리의 무한역입니다 또한, 무한력을 중심으로 방경 2km 이내 확정된 공공택지 개발 사업과 세계로 신원타형 뉴스테이 사업 등 서민 주거 안전분양 공공택지 분양 등총 면적이 145, 145만 제곱미터로 2만 7천여 명의 신규 주가 개입되어 있는 무한력에 GTX 노선이 정차하다면 서민들의 혜택이 주어질 것을 명약 가능한 일입니다. 산업적으로도 현재, 무한역을 중심으로 현대 자동차 연구소, 무한IC, 무한IC 금열과 국가물센터, 그리고 얼마 전 중공된 무한 테크노파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한 테크노파크는 400여 개의 기업이 인주할 예정이어서 3,000여 개의 일자리가 입주 수요가 겹치는 점과 영동고속도로 중 주변 도로의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들이 불편하게 예고되는 점을 시민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우아시는 지난 3월부터 경제적 기술적 측면을 검토하기 위해 GTX 신호선 응원력 정차 사정 타당성 응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역 중간 결과에 보면 경제적 측면에서는 문설결과경제성이 충분히 확보되었고 기술적 측면에서도 GTX 신호선 약간 평균거리가 8km 인계기에 금정에서 수원역당의 거리는 14km로 평균거리가 길어 법면에 정차하여도 표균 속도 저하가 미비하며 정차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근거로 시민들의 결연한 문제를 표현하고자 무안시 의회는 통관기 6.6 무한력 정차기공의 반영을 위한 결약을 발휘하여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무한시의회는 무한력을 함께 이용하고 있는 공포시의회의 모습으로 담기기에 공포시의회와 연결하여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GPX 관련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등 신민의 삶의 질을 걸길 수 있는 무한력 정차에 관하여 다각적으로 방법을 강구하고 치열으로 시민의 영혼을 감아 반드시 의학력 정찰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GTX 신호선응학력 정찰을 위해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